어이 알으세우 스님 그 지난번에 좋화 하나도 안뜬건 너무 한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뭐 이놈아 니가 형수님을 그걸 내 탓을 하면 어떡하나? 아니 그건 난잘 모르겠고요 1쁜 카드 좀 달라고요 특히 뭐 그런 거 아니면 은초 레어 핵사이 카드 그런 거 많잖아요 어, 그래 그렇다면 혹시 전에 EV 좋아하나? EV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에서 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EV들을 보여주고. 또, 와. 자, 오늘은 제가 저번에 EV 히어로즈 뽑았을 때 샤미도와 글레이시아. 이거를 직접 제 손으로 뽑았었잖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이 V특일, 예, SR특일들은 뽑았지만 v x HR특일들은 제 눈으로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HR특일 등장 확률이 극악인데 그 제가 궁금해서 그 EV 히어로즈에 나오는 특일 종류들을 한번 싹 봤거든요 일단 SR특일들은 다 있어요 EV 빼고는 그런데 VMAX 흐알트리 쪽에 가보니까 없는 애들이 몇명 있더라고요 에브이, 부스터, 샤미드, 쥬피썬더왜 얘네 네개들만 없지? 하고 알아보니까 빠밤. 이렇게 메이 아메리카에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패키지를 사면은 어 그렇게 제가 갖고 싶었던 VMAX 특이들을 그냥 100% 확률로 얻을 수 있다고요 이거 완전 초혜자 패키지 아니야?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상자당 대충 뭐 배송비까지 합쳐서 7만 원 정도? 예. 7만원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이 패키지 7만원 하나에 금맥특일이랑 HR특일 두개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거야 아 거기다가 또 대박인 건저희가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초대왕 전복 카드 제 눈으로 직접 보는 건 처음입니다 초 대박 슈퍼 패키지 1v 패키지 한번 까봅시다 오늘 이 패키지가 보면은 진짜 혜자 그 자체에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거든요 우선은 하아 부스터 V 특일과 그리고 V 맥스 특일 거기에 이제 초대왕특일 카드랑 뒤에 보면은 야 이거 카드팩도 있어요 이거를 다 주는데 카드팩까지 줘? 이거 완전 정신나간 구성인데요 자자자 바로 까봅시다 우리 아 아 우리나라도 요런 패키지 해자 패키지 하나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요런 거는 왜안 나올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전복 카드도 미국판에서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우 예! 따단! 와우! 영롱합니다 영롱해요 이거는 그냥 까면 포켓몬 카드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오케이. 자 보면 위에 뭐 배지도 있고 이거는 뭐콜 같은 건가요? 자 엽니다 열어요 <웃음> 지금 안에는 퓨전 아츠 카드팩이랑 이건 뭐야? 못 보던 팩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반역의 크래쉬인가 그거인 것 같고 종류가 여러 개 있네요 카드팩이 거기에 비비드 볼티지? 야 이거는 미국판 카드팩들이 종류별로 하나씩 들어있어요 거기에다가 이거는 이제 제가 부스터 주인이라는 얘기죠? 오 귀여운데? 이 겁나 예쁜 특일 카드들 빨리 만나보자. 오, 부스터 특일. 어머나. 아니 EV 특일 일러스들이 트 하나같이 다 예쁘게 나온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미출시 아주 귀한 녀석. 부스터 흐알 특일. <웃음> VMAX 버전이라 겁나 큰거 보이세요? 이거 뭐숲 전체를 돌아다니는 초거대 부스터의 모습. 아, 이 귀한 거는 칩 튀기기 전에 빨리 넣어야 돼. 아, 근데 상태가 제가 보기엔 깨끗해 보이는데, 아, 이런 모서리 같은데 깔끔하게 안 잘린 부분이 좀 약간 보이긴 하네요. 센터링이라고 해가지고, 요 그림이 정가운데 몰려있어야 좋은 거거든요. 아 미국판이 이런 짜잘한 하자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이게 진짜 새 거라도 완벽한 상태 카드 구하는 거 자체가 좀 힘들겠어요 이러면? 야 이게 또 핵심 중 하나인데 빠밤 마치 뭐 합성을 한듯하는 느낌인데 초대왕 포켓몬 카드 아니 이거 디카로나 하나에 담기도 힘들어 여러분 이거는 어디 전시해놔도 되겠는데? 액자 같은 걸 넣어가지고 여기다 쫙쫙쫙 놓으면 진짜 이쁠 것 같아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복 카드를 처음 봐서 그런지 카드는 조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일러스트가 비교가 잘안갈 때가 많은데 와 얘는 붙다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자 다음 빠밤 주피 선더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팩 구성은 똑같고요. 주피 선더 배지도 있네요. 요도 장착해야지.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피 선더 마스터까지 됐고요. 자 이번엔 주피 선더 V 특기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EV 히어로즈에서 볼수 있는 녀석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진화한 빠밤. 음. <목소리도> 거다화된 주피선더 VMAX 거의 뭐 마을 전체에 번개가 짜쫙쫙쫙쫙 뿌려지는 이 느낌 일러스트 구도 진짜 멋있습니다 짠! 주피선더 전복하던데 어때요? 이걸로 보니까 좀더 디테일한 부분이 잘 보이는 느낌인가요? 이거는 제가 진짜 액자 이거 다이소 같은 데서 조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 전시해 놓으면은 이거 인테리어 효과도 있을 것 같아 크다 커자 다음은 마지막 주피선더 패키지고요 뭐지? 자 다음은 마지막, 아. 마지막 까미드이 녀석은 제가 특일로 직접 뽑은 녀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정감이 가네요 이렇게 세 가지 배지까지 장착하고 아임 EV 마스터 여기 그리고 들어있는 배지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세개다 동일한 모양이네요 자...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브 히어로즈에서 등장했던 샤미드 브이 특일. 짜잔! 오! 거의 뭐 바닷가에 초거대 괴수 같은? 요 정도면은 거의 고래 정도의 크기가 되지 않을까요? 완전 또 물보라를 일으켜. 따, 따, 따, 따. 어, 물보라 잘 일으키게 생겼네. 생긴 것도 되게 애기애기하게 생겨가지고, 덩치 겁나 큰 응의 샤미드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에 마지막 점보 카드 와우 이게 아마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느낌 잘안 오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잘안 보였던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다 보여요 세 마리의 EV들 전부 모였습니다 초대왕 EV즈 이게 실제 크기 카드라는 게 놀랍네요 와 근데 이거 새 패키지를 까니까 무려 카드팩도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특일까지 얻는다 그럼 완전 핵이득 중에서도 이득 아닙니까? 바로 한번 까보자 빠밤빠밤 여기에서 또뭐특일 같은 거 하나 더 있으면은 그냥 그걸로 끝! 와 오늘 진짜 EV의 날이네 EV도 나오고 오! 채도 레어카드가 나왔네요 카드팩 총몇 팩이에요? 1 0팩 이상 되겠는데? 와, 이거 카드팩 하는 거다 한참 걸리겠다. 요거는, 아, 우리 혁진이 파티. 당했었던 퓨전 스트라이크. 보자, 뭐가 들었나? 어. 오! 잠깐만, 이거, 여러분! 사단이다 특일 카드가 나왔어! 이게 맞아요? 와, 여기에 특일까지 나오다니. 이거 완전 초해자 중에 초해자잖아. 이게 나오네. 아, 야 오늘 사실상 역대급 컨텐츠네요 아니 이것은? 앙천의 볼트 태클? 이제 저도 어, 소드시드는몇개좀 까봤다고 뭐가 나오는지 대충 알것 같아 자 여기 피카츄 들어있으면 초대박 오 메이징 레어 자마젠타 개꿀 아니 이게 나 오늘 막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이거는 그 레쿠자 나오는 팩 창공이었나요? 여기도 레쿠자가 설마 뜨나? 와우 부스터 브이맥스까지? 그래도 이미 특일 카드가 나와서 본전 이상이야 이미 제발 휴즈나치도 많이 들어있는데 뭐좀 하나만 나와봐라 어? 여기 뭔지 왠지 와... 뭐지 이거? 아 얘가 누구였죠? 사나였나? 하여튼 여기 흐얼까지! 오늘 대박 파티라서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좋아요 이렇게 된 이상 나머지 한번에 까봅시다 거의 뭐 카드팩 까는 것만 해도 컨텐츠 한개 나오겠는데요? 난 EV 여기 히어로즈에 뭐가 들어있을지 좀 궁금하네 거의 한 10팩 정도 되는 거 한꺼번에 모았습니다 두께가 상당한데 바로 달려볼게요 여기서 한 개만 더특이떠줘라 아르세우스님 특이 기운 좀 한번 쫙 주세요 톡톡자 나오나요? Hello. 오 갸라도스 나왔고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쉐이미 레어에 이어서 한 개만 더할수 있어 아칼 이미 다 뽑아서 안 나오나 더? 제발 한 개만 더 주세요 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놀람> 어... <웃음>